제가 재밌는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신발을 벌써야 되거든요. 이 미터 다리를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이 미터 다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약간 좀 밑에서 찍어야죠. 한번 볼게요. 와 대박이다 네. 잠깐만 멋있게 해. 그냥 일반 사진처럼 근데 다리 이미 자 아? <웃음> <되게> 재밌는데 <웃음> 어 이, 대박인데 이거 이런 아이돌 어딨어 <웃음> 보자 짐그럽다 <웃음> 진짜. 와, 봐봐요. 아, 티톡도 찍어야겠다, 쌤. 티톡으로 얼굴을 찍다가, 그리고 전신에 빠지는 거야. 됐어 마지막 반지 입을 때 너무 불편한데 네. 하지만 못을 입죠 멋있으면 돼요.